그냥 야. 하다가 끊어버릴게 뻔하기 때문에 안 해. 아 꼴랑 한 달이. 아한 달만 하는 그래서. 거다. 할 일이 없어서. 어 하다가 끊는다, 얘가 어. 어 하다가 끊는 거 맞지. 아난 근데 한달한달안한대아 그러면 니네 오면 우리 PC 방에서 그거 하자. 성공하면 보상으로. 야, 내가면 손... 응. 내가. 한달 성공하면. 뭐. 응. 내가 내가 돈 주고 그거 살게. 어. 자 누가 방해하는 거냐. 이가 방해하는 게 어때? 설마 제가 와와야 이거 3분 안에 정말... 탈출해야 되는데 와 이렇게 <웃음> 야 누구 부금 좀틀어줄 사람 야아 잠깐만 나나야 생각보다 방해하는 거 어려운데 아 내가 못한다 문제는 <웃음> <웃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아악 아, 아, 야! <웃음> 뭐야 이거? 야! 더부끄러워기 아! 안돼! 아! 막재가 이런거! 뭐야 이거? <웃음> 나 그냥 파쿠를 돌게 하고 야 이거 개웃기 너아나는뭐 쟤한테 끌리기 이전에 파쿠를 들어.. 아씨 안돼! 안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케이니야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장난해? 아이고야이 오케이, 오기이건안 해도 못하고 야! 야. <웃음> <해도> <웃음> 그냥 해도 못한다 이거야 우리 실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야오이오자이 오케이, 오이많이실수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 저 거미줄 부분 닿으면 제 25점씩 받아 거미줄만? 어 야야야 아, 아, 야, 잠깐만 갈수록 점프맵비 씌워진다 잠깐만 어블록 생긴다 어휴 아뽁 어, 하는 소리가 블록이 생긴 소리였구나 어또도 <웃음> 아, 오케이 아, 와 시프트도 안먹어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오케이 막잡아 어? 와야야 <웃음> 아, 야. 아니 왜 아직도 안도못가 있는데. <웃음> 야 끌어오기 <그러기. 웃음> 야 여기가 여기가 말구간이네어 거기 네. 일직선으로 있는데. 야야 잠깐만 여기가 여기 막자를 피할 수가 없는데? 또 떨어진다 이건 뭐야? 응? 뭐야? 피스 오브 파워? 뭐야, 뭐지 이거? 아까기 죽고 안걸리네 <웃음> 어 뭐야 깜짝이야 오 깼다 응? 아 아 사람 바뀌었다. 야 제로 바뀌었다. 사람 바뀌었다. 사람 어. 바뀌었다. <웃음> 야이거 계속 올라가는데 개쵸, 개쵸, 처음에. 추가 한테 걸리기 전에 개초. 짜. 짜. 셔프트 누르면 내려가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나간다. 아 그래서 얼렵 그래. 그 걸리면 안 된다. 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낚싯대낚싯대 낚싯대 우클릭으로 사람 잡고. 우클릭 아. 한번 더누르면아 더 우클릭으로 하는 거 맞지. 그 생각보다. 안 걸리는. 맞추기 엄청 어려우니까. 아, 안 네! 돼! 됐다! <웃음> 글렸네. 글렸네. <웃음> <웃음> 엄청 위로 갔다, 걸렸다. 블럭이 점점 생깁니다. 그러니까, 블럭 점점 생긴다. 어? 간소리 열린다. <웃음> 어. 아, 떨어졌어. 으악. 덕구는 방해. 아, 이 녀석, 이 녀석 예측샷을 하다니. 난방에안 해도 떨어진다나 <웃음> 야, 야, 이거 어려운데, 엄청. 왔다, 이거. 야, 이거 엄청 어렵다. 그럼 어렵지. 와 야야야 야, 야, 안 맞는다 맞추기 겁나 깼다 맞추기 겁나 어? 가자 아, 아, 아. 이번엔 나의 승리다야 야. 야, 이번엔 덕구제 덕구제 야 있는 파워다 먹어 그냥 <웃음> 네. 총알이는 좀 쫄려가지고 덕지 안맞 파워업 한 개밖에 안 먹거든 어. <웃음> 덕구가 아, 방 잠깐만 아니, 잠깐만 다 어. 먹어도 되겠는데 끌려? 아, 끌려가지고 나 갑자기 방향에서 상실했다 아니 안 끌리는데 그거 아, 나, 나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아 덕구 니가 방금 나한번 끌었는데 네가 블럭 있는 쪽으로 끌어당겨 으악! 끌려갔다 야 이거 이거 뭐, 아, 뭐지? 아 안되겠다 어, 덕구도 안 되겠다. 파워 많이 못 먹겠다 아이 으 야, 이건 근데 무슨 파워업이냐? 글쎄. 이게 파워업이 아니라, 이거 여... 나한테 비립을 주는 거 같아. 진 뭐라고? 파워업이 아니라, 파워업이라고. 파워업이. 어, 와, 살, 와. 저래 죽 중... 어. 저래 갔다. 오케이, 낚싯대 파워업 먹고 피해주고. 아 돼! 어? 자폭강했다. 세지 들으다가, 저걸 뒤로, 뒤로 가면제 은근히 그랩 잘하는데. 그러니까. 못한다 들을게 못한다 <웃음> 어, 잠깐만. 이번, 이건 어, 아 잠깐만 이건 내가 바보짓했다어 잠깐만 점수 먹는다 안돼 덕구 점수 먹지마 야, 떨어질거면 차라리 저기 부서진 파편쪽으로 가자 아 덕구 끌렸다 아니 저거 은근히 잘 끌어져 내가 뭐하는거 못 끌었거든 엄청 야. 와 진짜 잘 끌네 저거 <웃음> 야 <웃음> 저건 제 실수인데 <웃음> 저렇게 떨어진건 <웃음> 아, 니가 끌려서 떨어졌다, 나. 와, 끌려 떨어졌다. 낚시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네. 아, 네, 네. 아 한번 욕심부려서 가면 안 되겠다. 오케이, 낚시대 한번 빠졌고, 쿨타임. 오케이, 모르고 1를 눌러. 잠깐만, 나 걸린 거 같은데? 아우, 그렇게 안 걸려. 아, 낙투가 니가 걸렸다. 어, 됐다, 됐다. 다행히 점수는 안 내줬다. 이렇게 일로 한번 꼬아주고. 이게 okay, okay, okay. okay. 파워 있는 거다 먹을까? 피톤노비제긴괜찮더라나 닦겠다. <웃음> 야! <으야! 웃음> 됐다 됐다 라운드인데. <웃음> 아, 아, 아. 라운드에 <웃음> <예스>, 이 <레이스>. 맞겠다. <웃음> 야 이거 개 재밌는데 이거. <웃음> 그러게. 재밌는데 너무 어렵다. <웃음> 와나세 번. 아. 와나3연승이야 <웃음> 어. 괜찮다 나보단나 지난 둘다 못한다. 야 <웃음> 됐다. <웃음> 어, 뭐야? 총알이 투명되는데, 어, 투명 아이템... 왁, 불렸다. 이제 동네 을 그럼 끌려야지. 으악! 그제동네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이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 어, 그어 <웃음> 이번엔 점프가 제대로 안됐다 아니 <웃음> 뭐지 파온. 는야 쏘리 이지 않나? 어 뭐야? 아나 밀려서 떨어졌다 덤프한테야 <웃음> 나도 밀려서 <밀려졌다. 웃음> 어 밀려서 같이 떨어졌다 아씨 앞에 안보여서 떨어졌어 <웃음> 가려졌어 와, 아 미, 미끄러졌다 <웃음> 와우! 뭐야? 말도 안 돼. <목소리> 무슨 사기? 뭐 했냐? 피스톤 업? 파워 먹었는데. 파워 어... 먹었는데, 갑자기 벌떡 뛰어 올라가지고. 어이씨, 진짜 내려온 줄 아. <웃음> 아, 나 그거 뭔줄 맨... 안다. 아, 나맨 처음에 그거 껴가지고 깼다, 이거. 야, 피스톤 아, 근데 나 망했다. 어? 그거, 갑자기 점프 높이 되는 거. 으악! 점수 줬다. 어, 잠깐만. 야, 얘한테 그, 3점만 더 주면 안 되냐 어 뭐라고? 아 자꾸 떨어진다 아, 오케이 덕떨어와 이걸 올라온다 <웃음> 이건 오, 오케이! 오. <웃음> 오케이 위기의 순간 적절한 그랩 안돼 야 그쪽은 떨어지마 잘못했아더 덥겠다. 아, 떠오면서... 더 아... 어, 다행이다, 예! 다행이다. 예, 아, 나 난... 아, 정말 아깝다. 아, 아, 아 맞다. 그 다음이 나였구나. 나도 좀 쉴게. <웃음> 예, 깨고 있을게요. 잘 못해. 하게쭉 달리면 깨질 것 같거든. 이건 그냥 네 혼자 알고 알아서 깨질까? 근데 난 낚싯대를 못하겠다. 와, 너무 어려워. 야, 낚싯대가 안 끌리는데? 으악. 그 맞추기 정말 어렵다 아 끌려 이거 바뀌었어 그새 바뀌었어 그새 바뀌었어 못하겠다 나 이거 야악점프고 낚시 아왜안에나리도 낚시 아이 참 너무하네 아아 어, 잠깐만 아이씨 뭐지 아, 안해먹는거 같네 야둘다 못하는 나한테 지옥이다 이 게임 아씨 아, 뭐야 왜 끌려 그래? 끌렸냐 <웃음> 끌린 거였냐 와, 아, 어, 아, 어, 왜? 피스 다운. 와, 어허... 또 피스 다운. 피스 다운이 뭐더라? 그냥, 사람 내리는 거. 간단히 얘기하면. 음. 아니, 이걸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말이 신지 하, 마 맞았다. 으 그러니까 이게 겁나 어려워, 그냥. 포피스도. 말 말은 쉬운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워. 어아 아, 거의 다 왔는데 도좋았다아내 씨발. 똑같은 거. 아 멋진 네, 했다. 응. 아, 아, 다 와놓고 마 멋진 했다. 아 어, 나도 나도 아, 다 왔는데 점프가 안 돼. 아그 점프를 한다. 달리기가 안 돼서 죽었다. 아. 아 끌지 마세요. 안 끌리는데. 아 자격 자격하지 마세요. 아니 안 맞아요. 아, 뭐야. 나들 충원이한테 길막 당했다 <웃음> 무슨 <웃음> 일이 있었나요? 에, 그, 그건. 충원이 엉덩이가 강철 엉덩이였구 그 으악! 내 엉덩이 메타고로스다 뭐라고? 타워주지 으악! 내 엉덩이에 오버이트는 하지 마라. 마지 펜스. 으악! 피스타. 안 돼! 거의 다 왔나? 거의 다 왔는데 실패했다 어 됐다 피스 다운 피스 다운인데 뭐지? 사람 내리는 거라며? 아또 끌렸다 라지 펜스 끌렸다 젠장 <웃음> 아나 낚싯대 왜저저 저 모양이지 오케이 아 해치지 마세요! 저 연구팀 직원이라고요! <웃음> 아, 아. 아니 그 얘기는... 아니 그 그다음은... 단어는... 이건 점프 맵 잘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잘 끌면 된다 아... 어 뭐야? 잘 끄는 쪽이 이긴다 아이 새끼 개잘 끌네 나어나 점프 할라는데한번더 <웃음> 끌린 것 같은데 이게 왜 게임 좋아졌냐 갑자기 그러니까 야야못 이긴다 <웃음> 야 점수에 훔다하겠는데 이러면 못 이긴다 야 이거 아닌데, 최종 승리. 다 판부터 지겠다, 이번 판에 이겨서. 너무 어 어려... 야, 이거, 뭐, 바꾸는 것도 있나? <웃음> 뭔가, 맵 바꾸는 게. 맵 바꾸는 게. 아, 맵 바꾸는 게 있구나. 아, 이건 이제... 바뀐다. 이거 해보자. 이거? 아까 했던 거 아이가, 이게? 아까 했던 거. 게 아까 했던 거. 또 거미줄 있 아까 했던 거 어, 당근 있다. <웃음> 당근 하자. 어, 당근 있다. 띵띵띵자 첫번째는 누구인가요? 접니다아 어. 그냥 이거 알파벳 이름 순서대로 한다 아 미안 그러면 A가 제일 먼저 시작하겠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D니까 총알이 끌고 우와, 뭐야 어, 저거 왜 이리 좋아졌어 난 그냥 내 손가락이 등신인걸 어. 아 잠깐만 <웃음> 또 떨어졌어 이번엔 달리기가 너무 잘돼서 주체를 못하겠다 안 쉬. 그렇다. 아 점수는 안 주겠다 그래도. 아, 뭘 뭐. 아, 파워 먹어야겠다. 이거 아, 이제. 시범, 아, 지 앞에 안 보여. 파워업이 거. 확실히 좋네. 아껌 검정색이다. 내가 방금 먹었던 거다 그래. 완전다 빨리 갈게. 아 씨. 아우, 손가락 이치서갈 수가 없어. 와, 어, 야 이거 맵이 용근이 어, 어. 어렵다. 야, 이거. 오케이 그렇고 어, 야저 구간 아까 충알이 어. 네가 죽기 어. 전에 갔던데 어. 저기 끌기 너무 쉬운데 지금 아, 방금 방금 어 그러니까 저기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그사 어, 어, 어, 어. 이끌린다 그러니까 아 근데 괜찮다 난 낚시대 이만 좋아서 못 끈다 야 야, 나도 에임 등신이어서 상관없다. <웃음> 아이 펜스 언제 사라져? 아, <웃음> 라지 펜스 <웃음> 아, 아, 뭐야? 뭐다 어 어. 어? 어? 뭐야? 덕후 이 먹어봐봐. 근데 어. 왜 이렇게 똑같지? 어, 너무 어렵다. 매이매이 너무 좋같다 아, 아, 아.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웃음> 아씨 또 떨어졌어 아야이부보면 예. 아, 너무 잘끌린데요 저기 근데, 나 안그러는데? 어 이거야?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막한거다 끌린게 아니야 그냥 우리손가락이 등신인거다 <웃음> 야, 야, 약아래다운게아 준비하고 있어. 있었는데 준비하고 으악 안, 야, 끌렸다. 안 끌렸다 일단 빨리 가야겠다 먼저 갈고 가오 아, 어지러움. 어지러움. <웃음> 덕 아, 지겠네데요 얼마 안 아, 남았대. 어, 나이스. 일단 덕후 떨어졌고. 됐어. 나 떨어질 것 같은데. 오, 개 끌었다. <웃음> 아, 씨. 아. 와. 위기의 순간. 딱 끌었네. 야, 이거 손 터지겠다, 나. 나 좀만 야. 쉬자. <웃음> 아, 씨. 으악, 어. <웃음> 아, 손 터지겠다. 내꿈기이5 0그림이라고아 라지 텐스 <웃음> 아야 이거 이거 다 라지 텐스 야여오오저못깼다야 야, 이거 어차피 4초초초 50초 <웃음> 어 근데 아 이거 천천히 야 우리 쪽으로 날라온다 지금 5또 떨어졌어 아잠초만0초 그냥 초5간다야 <웃음> 니들이 안 보인다 나는 0초5 0 아또 떨어졌어 아, 근데 거기서 피스 턴다운은 안 좋은거 아니냐 야또 떨어졌어 피스 턴다운은 뭐하는거야? 어? 그냥 아, 저 내가 내려간다. 방해하는 사람을 내립니다 어어 반대로 피스 업은 방해하는 사람을 올립니다 아음아 라지펜스 라지펜스 대각선 갈때 안전해 피스 펜스 아. 걸리면 그래야 되는구나 어. 아, 이거 너무 아. 어렵다, 나. 오케이, 피스 다운 먹어주고. 난 아, 올라갈 어, 수 없는데. 안 돼, 안 돼, 올라갈 수어 야, 점프맵이 더 쉽다. 아우 씨, 맞겠다 오케이, 오케이. 피스 다운 계속 잘 걸린다. 오케이. 아, 야, 피스. 깼다! 아, 안 아, 끌린다. 반갑습니다. 못 끌겠다. 힘들잖아 이거. 피스 다운. 아, 왜 피스 다운이야. 아, 이게, 이게 더 빠르다 했다. 아들 자폭겠어 야, 난 점프맵이 더 쉽다. 안, 끌리는... 막 시대가 좋네, 안, 안 나... 끌린다. 낚시대가안린다안 끌린다, 너는. 잘. 어, 뭐야? 어, 어지러움 그 켜. 나우 s 근데 바보지 됐다. 어지러움을 켰으나. 떨어져버린다. 아야 뭐야, 뭐야. 으악! 아, 아이, 아이, 폰 당했다. 야야야 나 힘들다 이판하고 조금만 쉬면 안되냐 야팔 야, 터질 거그 같다 아피스트 다운이 왜 나와 나 점프에 못하.. 나, 나 낚시질 못하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나는 지금 다 안된다 자아 여기 끌리니 끌 여기 엄청 아, 쉬운 구간 근데... 넘어갔고 일단 아아 아. 야, 야, 야. 끌리니? 오케이 아야 이게 아보지 네, 됐다 야 이게 파워업이구나 이거 미로 쉬어진 그게 엄청 쉽다 응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전자산 없어. 하나 더 먹고. 빨리 깨, 부자, 이거. 아, 끌지 마세요. 아, 아, 아, 아, 끌지 마세요. 아. 이거 10포트 아, 아, 안, 안, 기억. 안 아, 돼! 네! 아, 맞출 수가 없는데, 도저히. 맞추고 싶다. 아, 니한테 안 끌리려고. 아, 근데 이거 1 0트 누르면 먹, 뭐, 안 먹히나? 1 0트안 먹히나, 낚시대끌 때. 그거는 흔히 없을 거라, 아마. 맞지, 어째? 어, 지요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겁나 어. 베베 꼬아가면서 가는데 나름 통하네 안 통해? 어. <웃음> 나름 통하네 하자마자 떨리네 입, 입은 열지 않는 걸로 합시다 <웃음> 그런.. 그럼? 그런 말은 하는 가 아니다 <웃음> 아 임.. 임여니까 바로 개 털린다 야! 무지적 <웃음> 효과가? 무지적 뭐 효과인가? 아왜 자꾸 나만 노리세요? 아전잘못없다고요아아아 잠만 아, 나요아아아들 아, 아, 아, 네! 뭐야? 난 끄덕 없는? 끌었다 이놈아. 클리어. 됐다. 아. 어어 아, 어. 야 나는 나는 그냥 골대에 상관 없으니까 난 점프에 깨고 쾌감이나 느낄래. 아. 끌었다난 음? 점프에 미닫게. <웃음> 아 손가락 아파. 아이.. 차라리 컴퍼니할래 컴퍼니, 할래. <웃음> 야, <웃음> 컴퍼니 <웃음> 그래도 손가락이 안아프지 근데 화났나 할 때마다 다... 차라리 컴퍼니할래 덕분는 끌리기 전에 사, <웃음> 자살하고 어, 아, 왜이래 잘 하겠... 끌어? <웃음> 못하겠다 아, 약간 점프 을 끼고 쾌감이나 느낄래 나 이제 손가락 예, 안 움직이는 거 저도 말... 끄는데 쾌감 느끼겠습니. 아, 네 <웃음> <웃음> 아니 왜안왜못 오냐.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자꾸. PTS3 걸렸나. 아니, <웃음> 아, 아, 아니 블럭을 못 밟고 발가락이 걸려서 떨어진다, 자꾸. <웃음> 오, <웃음> 이벤터리 스 아, 2. 오, 충만이. 아, 무빙 <웃음> 좋았네. 어. 어. 아, 무빙 좋으면 뭐해. 앞으로 못 가는데, 이거. <웃음> 어. 야 아, 손가락 아파. 어. 정말 쓸모없는, 정말 쓸데없었죠? <웃음> 쓸모없었다. 어, 야, 뭐야? 나, 아, 씨, 점프하 다음에 단독땡겼어. 민규, 나 헬스 안 가도 되겠다. <웃음> 왜? 아, 이거 너무 좋다. 어? 앙, 악력개 올라가고 있는데, 나 지금. 야, 토크, 야, 토크 치트 쓴다, 도 야, 야 잠깐만 거... 잠깐만 내 차례잖아 와나 억울해서 부 못하겠네 와저개발해 저거 아 너무 웃겨 아, 나는 와 너거... 개발데 아 너무 웃겨 야 이거 낚싯대 사용법이나 난 배워야겠다 우클릭이다 사용법 자체는 쉽다 아, 아니 아 사용법 자체가 아니라 끌질를 아니, 모르겠다 에임. 에임이 너무 음, 안좋다 에임 문제지 이거 다른 <웃음> 문제가 에임이 아니. 너무 안좋다 얘가 안 좋다. 발사체가 약간 안좋다 안 좋다 아드 네, 끌렸다 아. 내가 피스다운 한덕분이었다 <웃음> 아니 틀어할래투명할어넌 <추론할래? 웃음> 언제 거기까지 하냐 아난 올라가도더라 아 너무 힘들어 라지 펜스 끌렸다 아드 라지 펜스 했는데 끌렸어 <웃음> 이렇게 정면에서 끌리면 답이 없다 응 어. 오케이 어지러움 갈만하다 아. 이거 근데 내가 어. 내가 떨어졌어 오 어, 끌려졌지만 한번 아. 살았어 왜? 좀 이따가 아. 안돼 나 간다 오케이. 이제 안 간다 아! 하나 더 먹고. 거, 점프 잘못했다 아 어지러움 효과 별로 없는데 어 효과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냥 장님처럼 마구 끌어당겨도 된다 아, 또 떨어졌어. <웃음> 나도 뭐, 올라가지를 못 <웃음> 나도 못뭐 올라가, 야, 야, 뭐지? 맵이 어려워졌는데? 그래. 2라운드라서 그런가? 이쪽 구간이 어려웠네. 이거... 아, 또 떨어졌어. 오지 마세요. 아, 이쪽이다. 오케이, 함, 한... 안 돼! <웃음> 그은 갔습니다. 응. 대. 아오 의미없다 이번 판 당근 꼴등하게 했는데 아, 당근이 꼴등이다 너무 힘들어 어. 라지 펜스 봐봐라 <웃음> 우리 셋은 잡을 클리어 아 도쿠 깼네어 도쿠와 방 깼다 못 끌어가지고 내가 다안 끌지 마세요 아아어 뭐야 그게 뭐야. 아니야 잡고 가야 돼 아 끌지 마세요 아, 아씨 장풍이 었다 <웃음> 일단 이거부터 묻자 뭔데? 누구 떨어졌어 끝났다 <웃음> <웃음> <웃음> 존나 이렇야 덥고 덥고 역전당했는좀 먹고 올게 어 오케이. 어 아, 손가락이야 네. <웃음>